아이 갑자기 긴장되는데, 진짜 떨리는데 이거. 안 봐준다. 야이짜오저 수다가 지금. 어, 달려, 달려 아 수다. 와 수다. 와, 진짜, 진짜 이거. 와 진짜 빨리 먹는다. 진짜 빨리 먹는다. 와, 최고다! 살이 안 써버려. 그러니까. 진짜 싸운져야겠어요 음, 괜히. 속도 진짜 빨라. 지금 아미유원 보세요. 그릇째 들고 먹고 있어요. 고 있습니다. 야 아, 만하다, 그렇죠. 오늘. 아니 두 사장님이 멍하고 지금 보고 계셔. <웃음> 야, 이게 <웃음> 웬일이니까. <웃음> 오 바닥 긁었어요. 오. 어머 어머 어머. 저렇게 그럼, 먹어야 수다 보세요 지금. 양질인가요? 저, 저 야채도 이상형. 엄청 많거든. 아, 야. <웃음> 자 수다 두 그릇째 클리어. 아미. 두 그릇째 클리어. 시영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아, 수다랑 아미가 거의 막상 막하예요 지금. 야 막상 막합니다. 아니 저희 고기 국수 다섯 그릇이랑 그니까 네. 비빔국수 다섯. 다섯 개 주세요. 고기 네. 다섯 개 비빔 다섯 개? 수다 다섯 그릇째 시작해요 지금. 와. 다섯 그릇? 수다 다섯 그릇? 와. 와 국물 진국이네. 아 국수 나왔습니다. 추가한 비빔국수 다섯 그릇 다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그쵸, 거죠? 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약간 뜨거우 면은 아미가 좀더 강해요. 왜냐면 뜨거우면. 네, 속도가 빨라요, 진짜? 빨라요. 아미가 오늘 도끼 품었어요. 네. 도끼 품은 창원 때. 바싹 따라가고 있어요. <웃음> 얼마 안 나네요, 지금. 와... <목소리도> 그람수로 따지면 면이 몇 봉지야? 그 <웃음> 6% 면이 지금... 2.6% k g 그러면 한 박스야? 한 박스는 아니구나.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수다 보세요. 자, 수다 7그릇인가요? 7그릇 아미가 이러면 7개예요. 어 그릇 클리어. 아니 일곱 그릇째 클리어. 잠 이렇게 되면 그때처럼 속도의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두, 두 그릇 남았거든요. 두 그릇 시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마지막은 정말 한 글의 속도전인데 네. 수다는 고기국수고 아미는 비빔국수예요, 자 과연 어떤 메뉴의 선택이 승리를 갖다 주지자요 저희가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국수는 네. 국물도 있기 때문에 네. 어, 네. 똑같은 시간에, 제시간에 끝나면 그렇죠. 고기국수를 승으로 하겠습니다. 와!